you a d 완전 이쁘다, 저거 아, 제가... 지난주 여기서 템을 빌렸는데 못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,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어,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. 어, 부끄러워. 어제... 어제 집에 와서 좀... 막 맥주 마시고 이것저것 먹었더니 풍풍이가 됐네요. 게 예. 선크림을 예. 많이 짜가지고 되게 많이 발랐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화장 안 해도 될 만큼의 톤 보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. 이제 유튜브를 편집할 거예요. <웃음> 제가 카메라만 틀에 양양이가 진짜 많이 짖어서 당황스럽네요. <웃음> 그러면 저는 또 유튜브 편집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그럴 때는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 결혼식에 가는데 한껏 좀 화장을 해봤습니다 많이 또 부었네? 오늘 제가 선크림을 좀 발랐는데 굉장히 촉촉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? 광나는 거아 완전 제 스타일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크림 초이스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출발을 해볼게요 너무 이쁘다. 인테리어도 너무 잘해놨는데? 이거 <웃음> 같이 가서 또 예쁘게 찍어야지. 야 너무 이쁘다. 야 우유크림으로 해줘서 고마워. 지금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. 가분 미러클 모닝이 됐죠? 오늘은 엄마, 아빠랑 골프를 치러 가는 날이에요. 이번 협찬 제품 중에 마지막 제품인 이 선크림을 바르고 골프를 치러 갑니다. 이 선팩트도 같이 가져가서 발라보려고요. 이거는 살짝 핑크빛이 나는 선크림입니다. 풀프치러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한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떡해 사람 무서우면 어떡해 <웃음> <맞아>. 코엽 <코에> 없네 <웃음> 어, 신기해 <웃음> 사파리 그런 거 타는 거 같다 이런 썸 팩트가 골프장 이런 야외에서 쓰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안에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한번 화면 터치해줘 태양 모양 아마 초점 잡힐 거야 이렇게 간편하게 아주 사..어! 냄새 너무 좋은데? 이렇게 사용감 편한 선팩트 있으면 여름에 너무 잘하고 다닐 것 같아요 엄청 촉촉하다 음~~ 굿샷. 굿샷. 감사합니다. 굿샷. 굿샷. 굿샷. 우와. 주 아, 새벽에 골프 치느라 좀 추웠는데 뜨끈한 해장국으로 해장국을 먹겠습니다. 아.